영어로는 Parrot 동물을 관찰해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앵무새 영어로는 parrot 모두들 안녕 나는 앵무새야 영어로는 parrot 알파벳 p 로 시작하지 나는 빨강, 노랑 파란, 하얀, 초록, 등등 아주 화려한 색의 깃털을 가진 새란다. 정말 반가워. 앵무새는 정말 멋쟁이구나. 이는 사람들 말을 따라한다고 하던데? 맞아! 나는 다른 새들보다 똑똑한 편이야 저도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거나 다른 새의 울음소리도 흉내낼 수 있어 <웃음> 나는 알록달록 멋쟁이 앵무새 페럭 알록달록 앵무새는 자기 짝꿍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 보여 앵무새는 보통 20살에서 30살까지 살수 있어 크기가 더큰 앵무새들은 일0살에서 80살까지도 살수 있지 앵무새는 무리생활을 하지만 짝지어진 암컷과 수컷이 주로 많이 생활해 암컷 앵무새는 한 번에 한 개에서 두 개까지 알을 낳을 수 있어 앵무새는 영어로 Parrot, 알파벳 P로 시작하지 나는 날록달록 앵무새 Parrot 앵무새아 안녕 모두들 안녕 Aloctano. Uh, uh. 나는 앵무새. 영어로는 parrot. 알록달 오늘은 앵무새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 그럼 모두들 안녕 오늘은 앵무새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고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졌어 앵무새는 영어로 parrot? 알파벳 P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